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이라면 방이 좀 좁고 수납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?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했었는데 방이 좁고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옷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이제 결혼도 할 생각이고 애도 가질 계획이 고하니까 같이 살 길은 아무래도 좀 좁지 않을까요? 메로울 것 같아요. 잠만 자는 주거 공간이 될것같은요 저는 임대주택 사왔는데 네, 괜찮았어요. 대학교 가 졸업했을 때 청신호하고 서울시 공공주택에 살았었어요. 주택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어, 저한테 가장 최적화된 평면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. 저는 워크앤라이트형 골랐어요. 그게 부족한 걸못 느꼈었어요. 일단 한강이 선물하고 집을 갈 후에 수납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기도 했었고 또 빌딩 가도 되게 잘돼 있었거든요. 외로운 거요? 아, 저는 스웨스라고나 외롭다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일단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잘돼 있었고요. 그리고 또 부서관도 있었고 파티룸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. 지금은 내집 마련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. 청신호주택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었거든요. 다른 분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으면 좋겠어요.